골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2 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33라운드 토트넘 대 브라이틀리마 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6회슬전 5대1, 어, 또 뭐, 올해 순서까지 이 피파21 컨텐츠가 좀 정확하게 맞추면서 성지순례의 댓글들이 또좀 달리고 또 조회수도 잘 나와서 좀그 흐름을 위로 붙였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혜택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좀공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트넘 브라이틴 경기를 토대로 어이 콘텐츠에 좀더 저희가 힘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 4위 토트넘과 11위 브라이틴의 맞대결, 양팀 모두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어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의 선발라인, 위고로리스 골키퍼, 에메네송도야,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타이어벤데이비 세리올레길론,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노드리고 벤탄쿠, 대한 쿨비츠스키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어멧터티 선수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스피카선 상장관이 여전히 부상으로 라인업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쿠터 감독이 코로나 확진이나 브라이틴 선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브라이틴의 선발 라인업 로버트 산체스 골키퍼, 타리클 엠프티, 조엘 벨트만, 루이스 던크 마크 쿠쿠렐라, 솔리마치, 파스칼 그로스, 이브 비수마, 알렉시스맥알리스터 레안드로 토로사르, 릴무페이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지난 아스날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라이퀸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분런던 어, 원정 2연전을 브라이퀸이 어떤 성적으로 맞출지 더욱 어,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그 콘텐츠에 여러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 역시나 오늘도 이제 샤우팅 그 멘트에 대해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샤우팅 멘트 중에 하나 픽을 해서 어, 어, 중계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 있을 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주고받으면서 헤리케인 어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토트넘입니다 키커는 헤리케인 아 역시 뭐 헤리케인 부장 약 18m 거버립니다 헤리케인 헤리케인 슈팅 벽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골 살아있고 헤딩 하지만 골키퍼 품에 안기면서 좀 효과적인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던 토트넘 네클루세스키가 앞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에리케인 박스 근처에서 보레스유권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에스동로에 에리케인에게. 오이비 뒤쪽에 벤탄크루 주고받는 벤탄크루 벤탄크루 박스 근처에 슈티 손흥민과.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선취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오우 하지만 프사이드 판정인데요. 느린 그리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던 손흥민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을 펼칩니다. 손흥민 손흥민 돌파 성공했고요. 박스는 제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아우 산체스 골키퍼가 좋은 판단으로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된 소모된 양 팀의 전반전 주심의 종료 휘슬이 올렸습니다. 피파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어,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소득 없이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으나 옵사이드 판정으로 어, 노골 판정이 되었고요 어이 좋은 흐름에 손흥민 선수 과연 후반전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브라이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연결 박스 근처까지 뒤쪽에서 공간 있고 슈팅 습니다. 맥알리스터 1대 0으로 브라이트 원정 경기에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지난 아스날 전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기운에 오늘 토트넘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트. 그리고 선취골의 주인공은 맥알리스터였습니다. 아, 위고 루스 골키퍼도 손을 쓸수 없었던 맥알리스터의 슈팅. 네, 55분 맥 알리스터 선수의 골로 1대0를 앞서고 있는 브라이틴 홈에서 선취골을 먼저 허용한 토트넘 손흥민이 역습에 나섭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가져가고 있는 손흥민 왼쪽에서 수비 등지면서 돌아서였습니다 손흥민 박스 근처까지 뒤쪽으로 벤트한 거를 손흥민 헤리케이헤리케이 아, 하지만 쉽게 슈팅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망설이면서 보여 던 오른발 슈팅 지때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아우 산체스 골키퍼의 핑거 팀이 있었군요.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토트넘.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양 팀의 감독들어 클루세스키 선수가 나오고 모라 선수가 투입됐고요. 보르게 이기게했던맥 알리스터 선수가 나오고 랄라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벤 데이비스. 오른쪽으로 손흥민에게 연결. 손흥민. 루카스 모라 돌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토트넘. 아, 이 시야. 이 카메라 각도 너무 좋네요.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눈빛.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 하지만 이때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브라이튼입니다. 크로스 선수가 나가고 음웨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아스나 팬들에게 토트넘도 이겨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음웨프 선수가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약 정규시간에 10분이 남은 가운데 브라이틴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슈팅! 막아내는 위고로리스 골키퍼입니다날라나 선수가 2대1 패스를 받고 바로 트루사르게 연결. 트루사르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위고로리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닐무페이 선수가 나오고 데니 웰벡 선수가 투입되면서 어,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브레이언 포터 감독입니다.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헤링으로 걷어냈고요.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브라이튼, 날라라가웅메표에게 연결, 슈팅! 오, 우꿀형타했습니다 토트넘의 반격. 주고받으면서 모라에게 박스 근처까지 수비 맞고 다시 굴절. 벤탄크루 한번 접었고요. 헤리케인,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연결. 살짝 흘려줬고요. 슈팅! 수비 맞고 굴절 됐습니다.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트넘. 박스 근처에서 하지만 브라이튼이 단단한 수비로 슈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추가 시간은 약 4분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공전골르 네, 향해 많은 선수들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 랄라나가 볼을 끌어냈습니다 음메프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데니 웰백! 웰백! 웰백 슛! 브라이트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의 승리의 방점을 찍습니다. 막판에 몰아붙이면서 투트럼 선수들이 동점골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셨던그 공간에 교체 투입한 데니웨백 선수가 남아있던 체력과 스피드로 골을 기록하면서 2대5로 앞서가는 브라이트 어 거의 뭐 오늘 경기 승리를 확신하는 데뉴엘 백의 골로 2대0으로 브라이튼이 앞서갑니다. 네, 주심의 종료 일수를 올렸습니다 피파21을 미리 보낸 토트넘 경기 어,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브라이 튼이 2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준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콘텐츠 때 한번 예고해 드린 것처럼 어, 선수들의 샤우팅 여러분들의 댓글들 중에 저희가 어, 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 토트넘 선수의 골이 없었고요 역시나 오늘 이 콘텐츠에도 어, 뭐 토트넘의 다음 상대들 중에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어, 게임 내에서 골을 기록했을 때그 샤우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